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자 유튜브고 진짜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의 영상은 보헤 h 월드 탐방결 리뷰입니다 자 오늘의 곳은 여기인데요 우선은 맵 이름은 월드 이름은 이미 적어놓을 거니까 제, 어 이제 영상 제목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우선 이제 VR 이제 새로 생기는 거가 보니까 새로 생겼길래 한번 가서 리뷰는 탐방하러 갑니다. 자. 용량은 19.90메가, 화이트. 그게 크지는 않는데. 근데 여기가 새로 생기는데, 뭔 이렇게 사람 많더라고. 419? 410. 오. 오, 여기 방 같은데요. 우선은, 이거 아바타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하늘을 못 끄고, 우선, 오. 집인데 이게 비가 내리네 불도 고 월드를 직접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걸 월드를 만든 사람이 직접 한것 같네요 역시 전문적으로 오, 의자도 있고 오. 다음으로도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네 오 이렇게 있네요 오요거는 오프? 오 거울 근데 아직 안 뜨기를 안뜨네 어? 밀어. 온, 오프. 오. 오케이. 오각각 거울을 오 옮길 수도 있네. 옮길 수 있네. 오. 근데 원래대로라면 오. 그러면 짜잔. 아 마이크를 아자 왔으니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말을 하고는 있는데? 안보여요, 이게 말을 해도. 반짝반짝 빛나서. 빛난 거지, 말을 안, 어, 아직 로딩이 안 됐구나.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오. 쇼파, 의자, 오. 이게 베개까지 지연되 있는, 네, 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많네요. 자세히 같은 것들은, 직접 와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대. 게 많네 많은데? 하여튼 어... 저는 영어 포기자기 때문에 영어 할수 있는 사람은 이거로 읽을 수 있겠죠? 이게 읽으면 될것 같아요 이게온오 이렇게 닫을 수 있네 커튼이네커튼이 커텐. 야... 진짜 좋은데? 어 이거는 아 이건 이제 영상 같은 거 이제 여기 보면 은 라이브 들어가서 이제 유튜브나 이제 링크를 여기다 갖고 와서 이제 이제 여기서 플레이를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면 이제 여기에서 화면이 나와요. 영상. 노래 들고 북뚝끌수 있고 불뚝 킬수 있고. 오 이게 누울 수 있네. 이건 앉을 수 있는 거. 오어 여기 아 여기 앉아서 TV 읽고. 어 요걸 보거나 오 근데 누울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앉을 수 있으면 하여튼 이런 하늘을 보자 오비 내리는데 우와 좋네요 점프는 높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오오 오오 오, 우와 이렇게 앉을 수 있고 다소곳하게 앉아있네 아 이렇게 체크 <웃음> 책을 벗고 안 된다고? 야 하여튼 이런 맵이었고요 자 이런 맵이었고요 자 다음 영상에는 이게 리뷰도 한두 이제 한 하루 리뷰 어 리뷰보다 월드는 4개 총 4개 아, 일주일에 4개씩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일주일은 그렇고 이게 랜덤적, 랜덤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서 이제 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하는 유비들이유비들 분이나 이런 이제 다시 복귀했는데, 어? 내가 아예는 월드가 없어졌네? 그럴 때에도 막남의 장소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 여기 추천한 것 같, 할만한 것 같아요. 음. 그럼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트위치는 원래 <웃음> 유튜브는 그린사과라고 했지만 그린 박... 애플인데 거기에서 짝대기 하나 더해서 애플이라고 바꿨어요. 우선은 다시 그린사과로할 생각이었고 하여튼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여기까지 빠이빠